오른쪽에는 알록달록한 다양한 도형들이 있는데요 어, 이 스크러블과 텍스트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도형들을 클릭해서 작업평면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돌려보세요 어떻게 3D로 생겼나 계속 마우스로 중간중간 화면을 돌려보는 습관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도형이 선택되면 이렇게 선택됐다는 의미로 도형 주변에 점들이 생기는데요.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면 그냥 도형을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도형이 이동이 됩니다. 네 보시면 이 하늘색 평면에 붙은 상태에서만 도형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형을 위로 올리고 싶으면 이 방향을 위로 올리고 싶으면 도형을 얘를 잡아서 위로 올리게 되면 저 멀리 도형이 도망가는 불상사가 생겨요 팽커캐드에서는 컨트롤 z 죠 뒤로가기 단축키 먹습니다 또는 상단에도 여기 뒤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위로 올릴 때 z 축 방향으로 위로 올릴 때는요 네이 마우스 마우스로 위로 올릴 수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검정색 삼각형을 클릭해서 잡아당겨야 위로 Z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 Z축 아래로도 네,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하늘색은 기준 평면을 나타내기 위해 있지 여기는 위아래로 우리는 지금 3D 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모두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는 도형을 이동할 때 마우스 말고요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역시나 키보드를 이용하면요 Z축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고 평면상에서만 좌우 앞뒤로만 움직이는데 Z축으로 위로 올리고 싶을 때는요 컨트롤키와 방향키 위 또는 컨트롤 키와 방향 키 아래를 누르면 도형이 Z축 방향으로 위아래로도 움직이게 됩니다. 모델링을 자유롭게 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 모델링을 3D 프린팅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 이 기준 평면에 붙어 있는 면에서부터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3d 프린터는 납작한 바닥면이 있어야 안착이 잘 되니까요 그래서 이 틴커캐드에서는요 키보드에 D입니다. d 입니다 d 다운이죠 이 키보드에 도형을 선택하고 d 를 누르게 되면요 무조건 기준 평면에 붙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프린팅을 하게 된다면 이 d 기능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꼭 굳이 없어도 다시 이 위아래로 맞춰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